好合发 s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외수질낚시로 잡은 해산물을 먹어보자 외수질낚시가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새우를 바늘에 껴가지고 배 위에서 딱 내리면은 헤엄을 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무는 물고기를 잡는 거를 외수질낚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수질낚시를 하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자 여러분 오늘 검은도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 살아있는 새우를 미끼로 껴가지고 10m에서 30m권으로 낚시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문다고 요 특히 농어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새우를 넣어서 하면은 잘안 물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새우로 하면은 정말 입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 고급어종들 있죠 요런 애들도 아주 많이 잡힌다고 해서 새우를 10만원치 사가지고 살려왔습니다 누가 갓콜리가 새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콜리님이 살려 새우예요 이거 다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 사람... 오 그러네 그러네 자 이제 이걸로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대 오늘 두대로 할거거든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촬영을 할건데 릴이 베이트릴이죠? 베이트릴이요 그 루어떼죠 이거는? 농어떼 농어떼는 또따로예요 장비병이 있는 사람들은 각 어종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낚시는 콜리 한테 물어봐야 되는 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진짜 콜리님면 내가 본 사람 중에 낚시 제일 잘한 거야아그지 프로님들보다 훨씬 잘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웃음> 채비는 어떻게 돼요? 뽕돌 하나 반을 아, 네. 뽕돌 가라앉으면 새우가 알아서 헤엄치는 걸고빡 하면서 물고 방어가 1m가 빡 나오고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이 거문도 일대에 갯바위 파선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는 몇 군데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어차피 선상이기 때문에 갯바위 근처 가서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런 <웃음>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새우 바로 한번 끼워볼게요 오늘 외수저씨 처음인데, 너무 믿음이 갑니다. 나안 가는데? 나 형이 안 가. 아, 진짜. 새우가 <웃음> 있잖아요. 이뿔 있죠? 이 뿔을 끼는 거예요. 이 검은색이 뇌라 있거든요. 재밌... 뇌를 다치지 않게. 살짝. 오! 그렇지. 그럼 팔팔하게 살아있죠? 오! 이걸 보고 과가 무는 거야. 자, 여러분. 새우가 어떻게 날뛰는지 수중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프로 입수. 뭐야? 이게 왜이래? 로좀 줄줄 싼다 내 고프로 또 망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고프로 네대째죠? 네대째 <웃음> 망가지면 내꺼 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구라에요 액션을 줘야돼요? 액션이 필요없어요 이건 바닥에서 뛰어놓으면 날씨 끝에 보면 톡톡 톡 이렇게 온대요 아. 어. 이건 무사하고 쭉 이런 입질 크게 이런 입질. 쭉 오면은 저도 글로베 먹어요 <웃음> 히트들 가자 잡는 사람이 멋있는 거잖아요 아그렇죠그렇죠 어, 액션 안 줘도 된대요 난 줘야될 것 같아요 <웃음> 에이 빼게 치고 갔어 어 불량 어, 챙기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아, 네, 네, 네. 뭐, 아니야 빠졌어? 어, 거짓말 새우 아니, 분명히 있다 예. 오 가져갔네 진짜 입술 아, 다니까 대충 한몇 센치 된거 같아요 입에다 사... 입미다 <웃음> 걸렸어요? 아유또 이... 아, 가져간 거예요? 네 새우 많이 사오길 잘했네 어... 어, 뭐야 나도 없네 어, 새우 없네 개가 두 마리 다 먹었나봐 투둑 이렇게 일타 입히로? 네. 부럽다 자 새우 다시 껴주고 번지 싱싱해 어, 톡톡 튀네 지금 콜리님 거에만 쭉 들어가요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 같아 나도 잘하는데?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안 걸려가지고요 포인트 살짝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바로 던져주세요 플라이어 입질로 와요? 왔어 왔어 왔어 입질 왔어 오 나도 왔다 오오 있어 있어? 아 바다 아, 아, 아. 세진아 너온거 아니야? 난다 바다 역시 나였으면 바로 쳐 가지고 실패했거든 새우 온거 같아 없어 없어 와이렇게를잘나먹네 응. 형도 없지? 응와저러분 보셨죠? 일단 애들이 활성도가 좋긴 합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나 왔어 왔어? 오오 제발 아니야 아 살렸어야 되는데 아. 아. <웃음> 이제 나 해봐도 돼요? <웃음> 언제죠 나한테 자존심은 챙기자 건물도잖아 여러분 여기서 안 잡혀가지고 대바위 옆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okay. <웃음> 형 빨리 와 콜리 달린데형 거기 있으면 리죠 아 멋있어 아 부담스럽네 보라야 소큐트. 아, <웃음> 자로 여기는 개빨근처로 전 먼바다로 나왔거든요. 수심 거의 한2 0 m 정도 되고요. 여기는 밑에 어초라고 해가지고 유용적인 물고기 집이라고 해. 그걸 어초로 가는데. 이어 소가집 소. <웃음> 여러분 두분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한번만 있어요. 원래 이런 건 처음 내린 람이 바로 잡거든요. 플라이야가 플라이 뭐야 이거 왜? 왜새우뿔 뭐야? 아 이거 집어 집어. <웃음> 이거 바닥 다음에 한번 가. 바닥 집 답답. 오케이. 아 답답하네. <웃음> 벌써 지금 저 입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까 저한테도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 따라 한 거야? 입질 아니야? <웃음> 리발 리발. 리발 리발. 뭐 왔어? 내가 <웃음> 왔어요. 아니요어 뭐? 뛰는데? 따였어아니 어,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따였어요이큰놈 같은데 딱 보니까 그니까 러반나나 처음 울것 같네 어, 온다 온다 와와와오야 기다리라고 이 성격 급한 친구 씨. 답답해서 안 되겠다 빨리 빨리 빨리 당신 씨내 하세요 여기서 잡으면 바로 인정? 50cm 이상이면 인정 아 어렵잖아 <웃음> 계속 오오 꼬고 오, 왔다, 오, 왔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웃음> <웃음> 제발 제발 왜 이렇게 약해? 참도 말고 인정? 너무 인정 너무 작아 <웃음> 그리고 이거 딱 보시면 붉은빛 돌잖아요 자연산 참돔입니다 이런 애들은 바로 놔줄게요 펴진이형빠지세요 오토릴리즈 제발 빠져 안 빠지면 손수릴리즈 그래도 첫수 했습니다 어깨 펴지네 20cm만 커졌으면 인정했을 텐데 자그 원래 새우 뿌레만 걸다가 등으로 걸었더니 참돔이 바로 잡혔거든요 아 그렇게 먹는다고? 알았어 알았어 고 어. 다다다다다쳤는데. 기다리라고. 고기가 <웃음> 어, <뭐하는 웃음> 급하면 낚시 못해. <웃음> 나한 마리 잡았다. 그런 소리 뻐뻔스네어둑 두둑 두둑 두오 아직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언제 빨리? 아 아씨 기다려. 쳐쳐쳐쳐 쳐, 쳐, 쳐, 쳐. 안 돼. 아. <웃음> 새우 어. 개 따였네. 머리만 따였어. 근데 갈고리 앞으로 따. 따. 얘들이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원래 물고기들이 머리를 먼저 먹어요. 아 그럼 뿔에 달아야겠다. 선수 교체. 아 답답해서 뭐 살겠네. 야나 잡았잖아. 금지 체장 잡아서 뭐하게. 쟤 뒤에는 있애가 답답하지 않아? 근데 세진이는 벌면 멀척일 거야. 계속 추둑거리게 내요. 오 오오. 오오. 지금 오, 왔어 왔어? 아 없는 것 같아. 왔어, 큰일, 큰일. 오, 오, 드디어 왔어 올라와 올라와 <웃음> 오 맞아. 너무 많이 있는데? 대광어 아니야? 나 그럼 바로 철수지 <웃음> 제발 올라와 빨리 뭐야? 광어다 광어다 광어 광어 광어 진짜 광어. 오, 어, 뜰체, 어, 뜰체, 뜰체. 뜰, 뜰, 우와 개커 뜰채 뜰채 우와 우와 미쳤어 미쳤어 내가 콜리다 야 어, 역시 어. 다르구만 내가 골리다 뭐야 <웃음> 리야 어디 보고 해 그거 어. 입뭐 아무것도 없어 이마 어, 광어랑 뭐 있나 봐아 어, 비린내 나 <웃음> <웃음> 뽀뽀를 그렇게 하니 우와 육식은 될것 같다 자 보자 우리끄딱하고55 55. 55 역시 아아이손아 아, 응? 아, 아, 여기야 만진데 그럼 그냥 냄새나는거 왜 그런거야 <웃음> <웃음> <웃음> 야, 여러분 역시 콜리 내가 본 사람 중에 낚시 제일 잘해 잠시만요 뭐하냐 어. 새우 가져가 <웃음> 여러분 어? 지금 광어 크기는 55cm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할리복 광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무늬를 처음 봐요 이런 무늬를 형 광어 닮았다 고마워 너무 그랬는데 <웃음> 상륙을 해도 됐지. <되지>? 알았어 치지마 <웃음> <형, 형. 시집가. 웃음> 퇴이래키야 여러분 지금 콜리 <웃음> 바빠졌습니다 아직 포인트 들어가야지 뭐하는 거야 이거봐 이거봐 바빠졌어 포인트 다시 이동하답니다 아주 신났어요 지금 <웃음> <웃음> 형 이제 보여줘 히트 대비 뺏길 수 없잖아 그렇지 뺏길 수 없지 이미 뺏긴 거 아니야 <웃음> 나 나도 지분은 7대3 정도 돼 콜리 칠 형상 내가 편집한다고 <웃음> 자보고은 지금 입질 세게 받고 있어 안 돼. 새우 지금 머가리 날라갔다 엉덩이 남았어 지금 딱 세게 물어줘야 되는데 제발 제발 제발 아 잠깐만 <웃음> 왔다 아 낚시 <웃음> 성공 그 진짜 리 왔어 왔어 콜리 왔다 콜리 왔다 <웃음> 야. 작아 작아 아까 그 참돔 정도 좋은 안될것 같고 아, 아 뭐야 이게? 용치 놀래기 용치 놀래기? 오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 거품 개많이 뽑네 얘 방생하자 얘안 먹지? 일본에서는 엄청 고고어종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이구 저런 지급 받아 오야 기다리라고 좀 더요? 어좀더 내가 참돔 잡아본 경험이 있잖아 금지체장? 왔어 왔어 뭐야 뭐야 진짜? 야야 오, 오 겁나 커 우와 이 뭐지? 바울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팔 너무 무겁다 진짜 야야야 야, 야. <웃음> 얼굴 빨개졌어 부실이부실이라고 부시리. <웃음> 우와 부실이다 어, 제빵어 어, 제빵어 어, 오케이 야. 우와 야론터방야 <웃음> 내가 해 봐. 우와 제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와, <웃음> 내가 이걸 잡다니 이게 제빵어라 그러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지금이 딱 좋을 때 <웃음> 네. 이거 금지체장 아니죠? 어 아니야 이거 지금 5자 될거 같은데 그럼 재볼까? 자 <웃음> 네? 여기 자 있거든요 음. 딱4 5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 역시 콜리 선생님 어? 나는 아 잠깐 있어봐 들어가라 오케이 <웃음> 새우 하나 껴줘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이래도 낚시 안할 거야? 나 낚시 유튜버잖아 <웃음> 방금 비웃은 거 같은데 당황해서 나헤르질 유튜버 할게요 <웃음> 검은돌아서 여러분 가능한 거고요 전 진짜 낚시 초보여가지고 다 운입니다 새우빨이요난 여기서 뭘 잡아야 <웃음> 분위기가 살까 우리 지금 다금지새장 넘은 거 잡았잖아 이제 형금지새장 아닌 거한번 잡아주세요 나만 한거 잡을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까 그제빵의 의외로 지금 계속 입질 안 하다가 제 오랜만에 입질 왔거든요 입질이에요? <웃음> 도우면 채껀데 그럴 때꼭한 번도 안 오잖아요 아, 믿겨보세요 제빵 잡은 그 보여드릴게 하좀 이제 말좀 하겠네 야 나와봐 이게야 지금 새우만 혼란 가져갔다고 새우 유니세프요 또, 또, 또, 또. 오, 선생님. 아, 아, 아, 야, 뭐야, 능성어, 아, 능성어. 능성어. 야, 능성어 맞지? 오, 능성어 맞아. 선 시야? 몇 시야? 이거? 내가 아, 이기면 25. 아, 한번 파. 재볼게요. 아, 좋아, 좋아. 자, 28구. 보그랑. 야, 새우 <목소리> 내가 껴줬잖아. 콜리아가 껴줬거든. <목소리> 아, 그래? 빨리 잡아야 겠다 보그랑 표정들 찍어봐. 야, 그거 먹어. 리발, 리발. 요부남들끼리 잘하네. 아, 그러네. 빨리 결혼해. 나안 해. 자, 여러 아까 잡은 능성어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곧 해가 지기 때문에 딱 30분 정도만 더 해볼게요. 그 사이에. 내가 잡아야 돼. <웃음> 왔어 왔어 왔어 오, 와. 아 참돔 참돔 나랑 참돔인데 금지의 장입니다 너무 근데 예뻐 은혜님 닮았네 참돔이 아 예쁘네 나 은둥이야 야 곰팡이 해야지 <웃음> 싫은데 추베를 추룩 추룩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놔줄게요 야 친정가라 친정가 에이 에이 마지막에 대물 딱 알잖아 저희한테 10분 남았어요 미친 <웃음> 맞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왔어 오이, 오 손베이. 뭐야 쏨뱅이 아 이게 대물이 아닌데 <웃음> 나 이거 좀마음에안들데 <웃음> 이거 편집해주면 안돼? 아 안돼 큰 걸로 하게 성훈아 편집하지 마야 <웃음> 근데 멋있어 그래도 10분 남겨놓고 한 마리 잡았네 다행이다 근데 아까 참돔이랑 사이즈 똑같다 보고 <웃음> 진짜 표정 안 좋은데? 야.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외수질 낚시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외수질 낚시로 잡은 요거 네마리 원래 더 잡았었는데 다 방생 때려줘 작은 건못 잡지 어, 자 한번 부어 볼게요 내가 잡은 제빵어 내가 잡은 능성어 콜리님이 잡은 광어 이거 뭐야?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능성어 빼 한번 바로 떠가지고 먹어보고 얘도 해 떠야지 아 손뱅이도 제빵어는 보거 형이 가져가고 광어는 제가 가져가서 은혜랑 한번 추배를 개때려 볼게요 어,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빼주세요 이거 손질하면서 빼야 돼 집에 가서 빼야 돼요? 아, 이렇게 가져가세요 야 어디가 이 도둑래키야 <웃음> 자 그럼 일단 이거 바로 해떠 보겠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아트에서 아, 비신하는 것 같아요. 쏙. 아, 아, 쑥... 아 더러워. 비늘를어 나상 나상 나상 나상 여러분 빨리 간게 아니에요. 비늘을 다 쳤거든요 아가미를 찔러 그 다음에 꼬리를 없애버려 그냥 아피 빼는 거구나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롱꼬로 피가 나온다며 안 나오는데? 조해 안에 내장 싹 빼주고 손뱅이 아가미 따주고 이것도 비늘 비닐 많아요? 비늘이 많죠 어비늘 많네 손뱅이 회가 의외로 엄청 맛있어요 어, 능성어 vs 손뱅이 보거 가자면 손뱅이가 더 맛있지 그럼 손뱅이 먹어 나 능성어 먹을게 아 미안 <웃음> 이제 내장을 라삭라삭라어 조심해 자 그리고 내장 다 빼버리고 라삭 어라 라라라. <웃음> 아너 근데 눈빛 왜 그래? 왜 이게 변태 같냐? <웃음> 아, 몰라. 하지 말라고. <웃음> 오늘은 남자답게. 오오오 이야. 진짜 개탱탱해. 이거 말이 아안 돼. 이거 아니다. 맛있었어, 일부러. 안 쓰셨어, 안 쓰셨어. 일부러. 너 아까 아, 화장실 갔다 한 만지고 왔어. 잘했어. <웃음> 그 다음에. <웃음> 갈비때 날려주고. 내가 이것도 휘뜨는 방법 배웠거든.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하면 뱃살 아, 없어. 뭐야, 이새 <웃음> <웃음> 껍질 벗긴 게 진짜 고소인거 알죠? 어기야, 기어 기어라차. 어기야, 기어라차. 기어 와, 이게 능성어가 기름기가 미쳤거든요? 오, 이거 진짜. 기름 묻은 거 보세요. 이거 한 번만. 추베르. 오우 씨. 야자 여러분 능성업 회뜸거 끝났고요 자 이제 바로 한번 손뱅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뱅이 회도 지금 다떠왔는데 만져볼게 아니 야와 <웃음> 기름 묻어놓은거 보여주죠 기름 와야칼 <웃음> 내려놓고 하라 어떻게 썰어진게 있었습니까 나는 진짜 두껍게 난 진짜 두꺼운거 좋아해 진짜 나 그냥 이대로 소스만 있으면 찍어서 먹을 수 있어 그럼 일단 아, 형꺼 이거 하나 따로 빼놓고 이건 보고 형꺼 이건 내 거. 야 이거 회맞아연 음. 먹어 로장 어너너너너너자 여러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번 초배를 때려볼게요 지금 두주 다 지금. 너� 어... 과감하게 참 처음... 어, 초베르 초록초록 <웃음> <웃음> 오개맛있어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응. 초베르 아 쏘가리 같아 맛있어? 응 아, 맛있어 장난 아닌데? 너무 쫀득쫀득해 형은 초베르 해줘 알았어 초록초와 진짜 맛있지? 근데 나는 솔직히 능성어르가 더 맛있는거야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초르베르 <웃음> <웃음> 처자 아직 기름기가 느껴져? 와 나는 눈성어원피기 먹어봐 추눈 <웃음> 돌았는데 <웃음> 진짜 맛있지? 미쳤어 이거 미쳤어 미쳤어 은혜랑 광어첩 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새우 미끼로 대광어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직도 이게 낚싯바늘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너무 깊숙이 먹어가지고 제가 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대가리를 지금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자연산! <웃음> 땡 양식 여러분 어렸을 때 양식장에서 탈출을 했다가 자연에서 좀 오래 살다가 잡힌 애들이 보통 그런 느낌을 띕니다 보시면 은좀 애매 하죠 자연산 같기도 한데 양식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산인 듯 자연산 아닌 양식 같은 양식 아니 자연산인 듯양식을 내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냥 막 말아. 요자 <웃음> 그래서 오늘 얘를 손질을 할건데 오늘 손질해서 뭐 먹냐 너 광어 뭐 좋아해 회. 근데 얘는 여러분 검문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회로는 먹지를 못합니다 회말고 안먹 <웃음> 자 여러분 이광어를 오늘 어떻게 먹을거냐 광어 포를 뜨면 두개가 나오거든요 살이 한 덩이는 숯불에 구워가지고 먹고 또한 덩이는 음막지에 싸가지고 숯 숯불안에 감자나 고구마 이런거 펜션가서 놀러갈때 먹는거있지 그렇게 <웃음> 해가지고 넣어서 한번 자연산 에어프라이기 느낌을 해가지고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요렇게 손질을 해야되는데 아가미를 벌리면은 바늘이 보일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이지? 깔뺄수 있을까? 와 이거 안 빠져요 저는 못 빼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대가리 빼가지고 그냥 한번 빼볼게요 자 그전에 요런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목욕하러 가다 하나 둘셋올라야어래오얘 그래, 아가리 여기 천만하자가지고 이게 이 나갔다 버터 야자 여러분 여런생선류 있죠? 아주 깨끗하게 채솔 줘야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철에 대충 솔질해서 먹으면 먹을래요 은혜씨 이분이 없에 할지 그렇지 자 비늘 먼저 쳐줄게요 바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다쳐졌으면 I will leave, I c a n fly 야가리 그래. 이런거 없지? 나는 요런거 바로바로 만들어내잖아 요런거 한번 만들어보라니까 나 네, 뭐. 이런 영신같은거아는야그랬구나 <웃음> <웃음> 여러분 이 광어를 손질하는데 제가 겨드랑이 사이를 딱 껴가지고 요쪽에 척추뼈가 있거든요 그 척추뼈를 먼저 끊어줍니다 안되는데? <웃음> <웃음> 뒤져 뒤지라고 어떡해 <웃음> 여러분 얘가 대광어예요 뼈가 엄청 억세기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아. 네, 지금까지 헌터 바이오! 까세! 까세! 까세! 진짜 큰일 났다. 아, 됐다. 됐어. 찍었어? 아니. 왜못 찍었어? 우와, 뼈 두께가 애초에 미쳤었네. 자, 그리고 나서 이 머리를 빼면서 내장이랑 같이 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렇게 둥글게 있죠? 살살살 요렇게 해주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은 내장이 터져서 골치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뒤로 뒤집어서, 자, 반대편도 라상, 라상, 라상. 저렇게 잘라서 쫙 빼면은, 오, 내가 이걸 원한 거야. 자, 요런 같이 나오게 되는 건너 누구니 너줄 아우 쉣터자 요거는 바로 버릴게요 플라이어 그자 여러분 그리고 광어가 육식성어종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으실 때 물리시면 안 돼요 광어를 예를 들어 해루질 하다가 종종 잡으시는데 잡으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리면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두목 나요 그렇지 라상라상 허리 자 그리고 이 안에 한번 싹 씻어주고 올게요 자, 하나 둘셋 워터야 그리고 바로 소조조조조 다빼 안에 불순물 버려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손질을 해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손질할 때염라인막 타면서 가고했잖아 그거는 사실 고수들이 그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 약간 초보적인 방법을 제가 인터넷에 서 보다가 좀 알아 냈거든요 그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러려면 손질 칼이 필요합니다 그거 내 거지 내 거지 너거 보고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싸대기 걸자 한 대로만 하자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보시면은 꼬리 쪽을 쓱 한번 잘라줄게요 그럼 여기 뼈가 지금 걸리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딱 자르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줄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늘을 쳤을 때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뒤집어 보면 쫙 이렇게 줄나인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척추 라인이야 얘 보면 여기 휘었지 얘는 뭐야 척추 측망증인 거야 측망증? <웃음> 자 그래서 자, 여기 뼈 보이시. 자 여기랑 척추 라인이랑 일자 딱 되게끔 해가지고 쫙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있어요 그 갈비뼈를 끊어줘야 돼 이렇게 톡 그렇지 자 이렇게 척추뼈까지 끊었으면 자 이제 여기서 보면서 뼈타라서 가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어디야? 하 <웃음> 여러분 요런식으로 쫙 타고 가시면은 살손실을 초보자분들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런식으로 손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살 있죠 요거는 그냥 다 날려버리면 돼요 자 크게 날려면 뭐 많이 안 먹지 은혜야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손잡이 딱 맞는 다음에 바로 아래로 딱 썰면서 어깨야 기어라 끝났다 아, 어떡해 광어 손질이 제일 힘들어 여기를 잡았을까? 그래 그래 거기 칼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칼로 넣는 순간 끝이야 안 된다니까 어떡해 근데 은혜야 사실 이게 큰그림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떡해 왜냐면 우리가 회로 먹는 게 아니니까 껍질을 사실 먹어도 되거든요 장어구이도 껍질 먹은 것처럼 그냥 굳이 껍질 안벗고요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라그리닥 자 이렇게 손질 하나 다된 거는 바로 드랍 도 내킨 그리고 물기를 한번 쫙 빼줄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등 부분도 똑같이 손질 해줄게요 라닥 나닥자 그러면 제가 나머지 반대편까지 다 손질하고 근데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나잘 돼요. 이쪽 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여기 먼저 했어도 너는 망했어. 아가리 좀. 야, 근데 아가리 좀 좀.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 오, 어! 나 너무 잘하는 느낌이야! 오! 이거 완전 핑킹 가위잖아! 이건 뭔데? <웃음> 몰라 많은데? 그냥 한 건데 너 이거 싫어하지? 어! 왜? 왜? 목소리가 싫은 거야? 어. 핑킹 가위잖아! 아 그냥 너가 싫은 거다. <웃음> 라샷! 사무라이! 여러분 방어 손질 마스터 했습니다. 사실 뭐요 정도 딱 했으면요 껍질 요거는 벗길게요. 손잡이를 애초에 많이 만드는 게 나아. 여러분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못 했던 거고 그게 아니면 은 음... 여유쥐. 여유쥐? 갑자기? 너가 요너노랑비해 여... 그니까. 누가 문제어기야기 여라차 어기야라 삭사 브로해 리발 <웃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죄송해요 광어님자 <웃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뒤에 살짝 요거는 벌칙 삼겹살이도 맛있지 벌칙 광어도 맛있거든요 많던데 뭘사이 많아 에잉 리발 살린다 어기야기 여라 됐지?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 깔끔하게 또 했으면은 락지치기 자그 다음에 얘도 수분을 조금 빼줄게요 마땅마땅 자 여러분 이렇게 수분기를 쫙 뺐으면은 자이 작은 녀석을 소금을 쳐가지고 호일에 감싸가지고 숯불 안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까 고 숯불 위에는 요 녀석을 먹을 건데 얘는 이제 소스를 넣어서 먹을 겁니다 제가 보통 소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데리야끼 소금 후추 이런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돼지 양념갈비 요 소스를 묻혀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너 데리야끼가 나 이게 나? 난 돼지갈비 오늘 데리야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해? <웃음> 자여러분요 강화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싹 넣고 자요 양념 소스를 다 뿌려줄 겁니다 쫙우와우자공심살리비닐장갑 자, 끼고 버리고 주물주물주물 수분을 한번 빼놓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빼놓고 해야 얘네가 좀더 소스가 잘 먹거든요 이런식으로 처음 박아버리고 자 뚜껑 닫아버려 탁탁 자 얘는 비닐팩에 딱 가져가서 러머인에서 양념이랑 후추를 딱한 다음에 해버릴게요 들어가라 자 이제 이렇게 두개 들고가서 바로 러머인에서 가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요걸로 뺨막기 싫으면 빨리와 빨리와 외발툰 야 이씨 장아 이리 와 아아 매... 뭐 묻어 어 맥...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와자 여러분 이렇게 너머니 내려왔는데 혹시 몰라서 숯을 아주 많이 사왔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숯에 불이 붙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바위 가져와 예마마 리발렉 리빨렉 갈라버서, 들어가라. 요새 여러분, 은혜 개빠졌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요새 아주 개빠졌다는 댓글도 못 봤어? 어. 아, 이런 거 보면서 상처 좀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웃음> 진짜야? 어. 너 표정 보니까 좀 상처받았네. 너무 받지 말고, 어사비도 돌아오실 분들은 돌아오니까. 그럼 요거 한번 잘 해봐. 내가 알려줄게. 자, 견착, 틱. 틱, 틱 그리고 바로 파이어. 이렇게 세 단계거든? 자, 견착, 틱. 붓풀이야 <웃음> 아직 아니야, 기다려봐. 붓. 붓불이야 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은혜 개빠졌지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웃음> 이거 할수 있어 너 <웃음> 내가 표정할게 너가 립싱크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을 싹 한번 붙여줄게요 은혜 네, 오늘따라 럭켓가더 어, 넓어졌네 <웃음> 아니 이 옷이 더 넓어보이는 거라고 아 그래? 근데 그거 방금 벗었는데 왜 넓어보여?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숯불에 불이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이 됐을 때딱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타고 있을 때 해버리면은 그게 <웃음> 왜요? 말 왜요? 못하는 게요겨 <웃음> 센스통이다 바로 빠르게 얘기해줘 <웃음> 아 몰라요 화력이 세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되고 지금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요 그릴을 올리기 전에 자 아까 요 녀석 있죠 호일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오면서 호일을 사왔습니다 뜯어봐서 여기 위에다가 일단 바닥에 이로금을 조금 뿌려줍니다 로그 로금 로금야다 날리잖아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더 어, 날라갈 것같은데안 날라가요 자 그리고 롱우추 롱우추 자, 롱우추를 이렇게 바닥에 또 깔아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양면으로 딱 해가지고 간이 돼야 되겠는데 생선을 뒤집어서 뿌리고 앞으로 뿌리고 하면 되잖아요 에헤 그래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위에 딱 얹혀놓은 게 낫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위에다가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로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싹 감싸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이제 넣어줍니다 네. 와나 이렇게 처음 먹어봐 그리고 얘들 위로 다 쌓아줘야 돼자 여러분 이제 요 그릴을 딱 요렇게 올려주고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데리야끼 소스가 아니라 돼지 양념갈비 소스거든요 장어 데리야끼 구이 같지 음. 얘를 지금 바로 올려볼게요 어, 안타겠나? 얘 타지? 그러니까 자주 뒤집어져야 돼.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어때? 이러면 있겠지? 냄새 근데 완전 대박이다 이거. 갈비 냄새 나. 돼지갈비 양념 소스를 묻혔으니까 이렇게. 오빠 빨리 뒤집으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진짜 탄내 난다니까? 아뭔 탄내가 나 벌써. 돌려봐서. 봐봐. 아 소스가 살짝 타는구나. 내가 말했지 탄다고. <웃음> <웃음> 그러면 양념을 발랐으면 굉장히 빨리 타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게 거의 장어구이나 메기구이 이런 식이잖아요. 장어구이가 특히 대리야기 소스 같은 거 해가지고 발라먹는데 광어 요렇게 먹는거 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광어 숯불교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오늘 먹감 빠져볼게요 라삭 돌려버려 안익는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봐 오빠 얘를 여기다 내려 이렇게? 어 근데 여기 수지잖아네가 괜찮다며 괜찮겠냐? 아 이렇게 내리면 근데 내가 들고 있으면 되네 이이근의힘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거네 보여? 보요어 아, 개세지 아니? 아니라고? <웃음> 아니야 봤잖아 어제러버니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느정도 지금 많이 익었거든요 한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번져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나 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먼저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아이씨, 다 익었었잖아? 이거 다 익은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먹어볼게, 이런거 여러분! 뭐 이건거 아니야 이렇게? 말고 말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다쳐먹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싹해고 먹어볼게요 뜨거울 것 같네 후후 불어야지 아 빨리 먹어 아, 네가 리랄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바로 먹어, 초배라! 으 야 고기야 이게 왜 광어 이걸 이렇게 먹는 줄 알겠네 광어 숯불 그릴 진짜 간혹가다 시골사람들은 드시더라고 근데 근데 야 미쳤는데? 우와 내가 한번더 먹어볼게요 이게 가시가 없으니까 진짜 맘 놓고 좀 크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 이거 먹어봐 아니 진짜로 자요 부위 딱 돼가지고 진짜 여러분 진짜 개맛있습니다 부러 부러 부러 불어. 내가 불어줄게 미야 <웃음> 미야. <미안>. 아 이런 <웃음>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거하면 어떡해. 이미 우리 둘을 다 물고 빨 해가지고. 안 했어. 우리 물고 빨고 했나? 아니. 우리 빨기만. 출입 <웃음> 출입. 아, <그래. 웃음> 어때? 음. 어때? 음 고기 같아 고기 같지? 돼지고기 같지? 근데 표정왜 그래? 짜가지고. 짜서.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요가가 살 따로 뺀 거였거든요. 자 요거 먹을게. 요 잡아볼게. 뭐 조베를. 와, 난이짠게 좋은 거고 넌이짠게 싫은 거야 맞지? 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일반 후라이팬 구이랑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담백해요 돼지 양념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무슨 다른 생선이나 미교를 해드릴수 없어요 그냥 광어를 숯불구이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물기를 아예 빼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좀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두베를 와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다 다른 거라 살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라서 숯불에 하니까 그냥 진짜 고기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요 녀석도 다 됐을 것 같거든요 과연 야, 이거 밖에서 펴봐야 되는 거아니야 맞지? 어. 야던져봐서 야, 아, 연 과연... 제가 또 여러분 요런 거딱 손으로 이렇게 빠리빠리 해야되잖아요 야야 으악 어 이래 그래, 됐다 일로 와봐 일로 어안 익었을 것 같기도 아니, 하고 어 뭐야 이씨 이것도 고구마 같다 맞지? 아 이쪽은 다 탔네 왜 이렇게 탄 부분 맛있어 보이냐 여기 탄부분 여러분 좀만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쥐포 냄새가 나요 자 여기 윗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앗 응. 아, 뜨거지 입으로 뜯어먹 아, 앗 뜨거워 여기 바뀌었어 알지? <웃음> 면에 습기 바뀌어가지고 계속 아. 뜨거워 자 바로 먹어볼게요 투베르 음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는 찐거 같아 습기가 가득해 그래서 약간 식감이 달라 솔직히 나는 숯불구이가 훨씬 맛있어 난이 냄새가 더 좋아 아 그래? 약간 살코기 봐봐 약간 부드러운 살코기지 자 바로 먹어초게요 투베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그거 안 보여줬어 어차피 모자이커일걸? 트룩트룩 음. 너 이게 더 좋아? 응 음. 이건 어때? 무슨 맛까지 안 <웃음> 아, 그래? 그 정도야? 나는 광어가 이렇게 살결이 엄청 많을줄 몰랐어 아 약간 이거. 모여있는 느낌? 어. 막 황소개구리처럼? 아... <웃음> 너 황소개구리 햄버거 먹을 때 그랬잖아 살결이 되게 뭉쳐있다고 근데 되게 부드럽지? <웃음> 그럼, 그럼 저는 여기 아주 바싹하게 구워졌잖아요 이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내가 방금 뜯었잖아 응. 여기 뒤에 은박진인데 나 이거 먹은 거 아니야? <웃음> 나 먹은 거 아니지 입에 은박진 있어? 더러운 거 있으면 모자크 찔려줘야? 어... 없어 없어? 어. 더러워? 어. 너가 어제 물고빨... <웃음> 아... 미... <웃음> 어디서 배워? <웃음> 근데 이 부분은 탄 맛이 너무 세요 그리고 별 그렇게 크게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요 부드러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줄게요 이러고또 네. 어떻게 먹는 게맛이냐면 이렇게 아나안 먹어. 이거만 먹어봐. 이거, 이거 세균 덩어리야. 왜 이거 세균 덩어리야? 내 손으로 정성어리. 아니 이거 더럽잖아. 왜 갑자기 착가이 말해? 너 배길까봐 그런 거지. 내야. 네, 내가 하나 먹어봐.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먹어봐. <웃음>